그리고 또 네. 하나는 계속 뭐 얘기하면 니는 원래 잘하잖아. 제가 지금 인셀덤 사업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벌써 제직계의 대리점장님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. 네. 제 밑으로 지금 15명이나 있으니까 음. 그룹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돼요. 이게 서울에 비하면 될까아니면 지방에서는 그래도 제가 짜임새끼 잘하는 조직을 지금 구성해 가 나가는 네. 대리점장이거든요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너니까 잘할 수 있는 거지 음.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많이 막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뭐라고 뭐라 해야 돼요? 그래. 예? 맞다고 맞다고 나니까 잘하는 거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아 나니까 잘하는 거 맞다고, 맞다고. 어, 어, 어, 그러면 음.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을까,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렇네, 그죠? 또 물어보세요. 어떤 점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? 물어보세요. 내가 뭘 음. 잘한다고 생각하냐고. 그럼 얘기할 거잖아요. 뭐 성실하시고 네. 그리고 열정이 많고 이런 거 얘기할 거잖아요. 어, 너무 네. 고맙다고, 너무 고맙다고. 네.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성실하고 열정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음. 닮을까 안 닮을까? 음...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, 그냥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일하는 거 지켜보고 있으면 조금씩 흉내내면 되잖아. 그것만으로도 그렇죠.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.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. 그래요. 언니, 아, 그... 나를 만나면 막그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다며. 근데 음... 우리 쪽 일하는 사람들이 다나 같은 사람들이거든. 그럼 거기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닮아가겠지. 음...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. 사업은 음... 나음이고. 응. Mm.